진실이면... 진실이면 어디 갔지? 진실이면 올 거야. 저기 진실이면 온대. 진실이면... 진실이면... 진실이면... 진실이면... 진실이면... 진실이녕 진짜 오, 오, 오, 그랬죠, 이뻐. 아이고 이뻤죠? 이뻤고 어오 이뻤고 그 그랬죠. 우 어, 좋아. 어. <레오> 어, 어. 너무 좋아. 이 그랬죠? 진실이모요. 진실이모. 진실이모. 진아이모오아 이거. 오우 이거 이 너무 좋아. 너무 오랜만이야. 너무 오랜만이야. 진이모 아이고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오, 가자.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저. 가자 가자 가자. 날씨가 봄이에요. 어. 언니. 아이고 좋아. 아이고 좋아. 진짜 이쁘죠, 이쁘죠.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. <웃음> 不呀